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지방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류미진 총경은 상황을 관리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태만히의 상황인지와 보고가 지연됐고 이임재 용산서장은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관리를 소홀히 했고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류상환관리관과 이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들에 대한 수사... 민주당은 지난 31일 법사의 의사 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차회의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부 대책의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현안 진위는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 그리고 비상대책관을 구성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안 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 질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을 가로막겠다면 소담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태원 참사 앞에 정부의 대비와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엄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견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희생자와 유족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를 현안 지의 요구를 수행한다면, 수용한다면 법사회의를 즉각 응할 것입니다. 이상, 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김호갑입니다.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 거 과거에 예산 질의할 때 현안 질의를 안 받은 적이 있잖아요 국가에 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태원 참사 관련된 현안 질의가 수용이 아예 안된건니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요청을 했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공개 현안 질의조차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제 기억에 예산 관련된 대체 토론을 할때 대부분 현안 질의가 허용이 됐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 관련된 질의 하면서 또 현안 질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이태원에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초당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참사의 원인을 잘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잘 수립하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비공개로라도 진행을 좀 하겠다는데 그건 안 된다고 라 하면 이건 투당적 협력을 여당에서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엄청난 사회적 정세가 일어났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한테 공언한 약속이 있습니다. 진상규명 경찰과 협력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외국인 생자 26분들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이동대책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대책본부와 대책반을 꾸렸어요. 그럼 당연한 거기에 대한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 여당에서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현안질의는 비공개로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몇 분만 진행하겠다 그래야 아, 지금의 정부의 대책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들의 마음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현안들이 그런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겠다는 걸 도저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추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중무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법무부 장관이 엄명한 범분들이 있고 법무부의 대책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들을 하겠다는 거고 나름대로 준비된 어, 종합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그것조차 할수 없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책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5천만 국민들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